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조금 사납고 굳이 터지면 고양이 상인 것 같은데 오늘은 새해 맛이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토끼상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런 이목구비를 확확 튀어 보이게 하는 그런 꿀팁들 위주로 촬영을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색조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다 해둔 상태거든요 아이메이크업은 BT21 뉴 이어 컬렉션이 새로 나와가지고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쿨톤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 토끼상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요 쿠키온탑 핑크핑크하고 청보라 펄이 이렇게 완전 예쁘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걸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팔레트 두 가지 전부 컬러 조합이 되게 괜찮고 특히 이 펄이 되게 젤리 같은 텍스처라서 밀착도 되게 잘 되고 되게 영롱하게 올라가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은 여기 핑크 펄이 완전 미세하게 박혀있거든요. 이 베이스 컬러 붙여서 한번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깔아줍니다. 이게 베이스 컬러인데도 색감이 되게 잘 올라와가지고 많이 털어주고 얇게 여러 번 발라주시는 게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속눈썹도 붙일 거니까 눈매를 조금 길게 이렇게 깔아주시고 여 조금 더 진한 컬러 묻혀서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살짝 음영을 줍니다. 되게 토끼같이 귀엽고 깔끔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음영을 막 텁텁하게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여기 눈 밑에도 좀더 좁은 영역에 그리고 이 밀크티 같은 음영 컬러 이게 붉은기가 진짜 거의 안 돌아가지고 쿨톤들이 음영 컬러를 쓰시기 진짜 좋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눈 끝에만 살짝 이렇게 눈매가 길어 보이게끔만 이렇게 얹어주고 언더 삼각존에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주세요. 그리고 요 청보랏빛 펄 이게 되게 묘하고 진짜 예쁘거든요 요 약지에 한번 요렇게묻혀가지고눈 중앙쪽 말고 요 앞쪽에 이렇게 잘 퍼뜨려줍니다 이렇게 글리터를 중앙이 아니라 앞쪽 위주로 올려주면은 눈이 조금 더 트여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묘한 색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짙은 음영 줄수 있는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요 언더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좀 넓게 새어 보일 수 있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삼각존 까실 때는 너무 짙은 컬러로 한 번에 막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연한 컬러로 여러 번 이렇게 칠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꼭 해주는 게 음영 섀도우로 눈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지쳐주면 눈이 앞트임한 것처럼 되게 확 트여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히팅 뷰러 뭐 J컬, C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위로 바짝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아이라인은 점막이랑 앞머리까지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저는 점막은 이런 펜슬 타입으로 주로 채워두는 편이고 눈꼬리나 라인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는 이런 펜타입 너무 검정색 말고 약간 브라운이 섞인 이런 컬러로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서 쓰면 은 지속력도 더 좋아지고 눈매가 훨씬 선명하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아이라인은 눈매를 따라서 각도는 쳐줬는데 끝에가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이 다이소에서 산 데일리 속눈썹 이거를 이 가운데를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눈 끝에만 붙여줄게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각도를 꼭눈 끝으로 쳐지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전 토끼 같은 귀여운 <웃음> 눈매가 되거든요? 마스카라는 속눈썹 붙이지 않은 이 앞부분 위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쉬머한 화이트 펄로 애교살을 이렇게 준 다음에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눈썹은 최대한 얇고 가늘게 길게 해주는 게 얼굴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눈썹은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이렇게 일단 대충 그려준 다음에 이런 펜슬 타입의 컨실러 있죠? 이걸로 외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컨투어링 하기 전에 이코 옆에 이 혈관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착색처럼 이렇게 그림자 진데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이렇게 그림자를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지워줬다고 지금 코가 엄청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아예 삭제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납작하고 빳빳한 브러쉬로 붉은기 없는 쉐딩 컬러 묻혀서 평소 하시던 대로 쉐딩을 넣어주는데 저는 이 코끝 여기를 항상 이렇게 V자로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콧볼이 훨씬 뾰족해 보이고 코가 좀 작아 보여가지고 작은 차이지만 이렇게 먼저 컨실러로 그림자를 다 죽여놓고 쉐딩을 하시면 훨씬 원하는 느낌을 내기가 편하거든요? 턱도 열심히 서주고 립을 발라줄건데 리웨 에뛰드 픽싱 틴트가 이 베스트 컬러 제품 립 패키징이 되면서 출시 기념으로 다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형이 진짜 신기해가지고 입술에 되게 물들듯이 발색이 되는데 또 마무리감은 되게 매트해가지고 밀착도 잘 되고 묻어남도 없고 엄청 입술에 편안하게 올라가가지고 특히 이 신규 컬러 칠호가 되게 모브한 선다운된 핑크 컬러여가지고 저는 이게 베이스로 깔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일반적인 입술 베이스 컬러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입브러쉬로 오버립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은 되게 자연스럽게 입술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에 6호 살짝 웜한이 컬러를 안쪽에 이렇게 믹스해주면 은 진짜 토끼같이 꽃보는 컬러? 이런 느낌이라서 요즘 이중합으로 엄청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베이스로 깔아둔 틴트를 이렇게 꽁꽁 볼 중앙쪽에 올려준 다음에 이게 되게 물들듯이 발색이 돼가지고 블러셔로 활용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볼에도 이렇게 손으로 펴준 다음에 퍼프로 잘 퍼뜨려줍니다. 진짜 과하지 않고 블러셔로 쓰기 딱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빨리 하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오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아까 진짜 퉁퉁 부었었는데 되게 이목구비가 커지지 않았나요? 제가 요즘 진짜 잘하고 있는 꿀팁들을 진짜 최대한 많이 녹여봤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